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팔로스로 길고 곧게 뻗는 방법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원하시는 팔로스를쭉 길게 뻗어주면서 피니쉬로 넘어갈 수 있는 팔로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긴팔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무작정 이렇게 팔을 쭉쭉 길게 뻗는 게 아니라 팔로스가 길게 나오려면 몇 가지 필요한 동작이 있어요 오늘은 그 필요한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팔로스루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바로 스윙 궤도. 네, 스윙 궤도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셋업 때 기울어져 있는 이 앵글 이 앵글을 유지한 상태로 백스윙이 올라가서 그대로 앵글이 유지된 상태로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야지 혹은 이 앵글보다 약간 처진 상태의 앵글은 괜찮아요. 네, 셋업 때의 앵글과 같은 앵글 혹은 약간 처진 앵글로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야지 샤프트가 이렇게 세워진 상태로 다운스윙을 시작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빠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을 낚아채는 동작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긴 팔로스루를 보내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세라고 볼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셋업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다운스윙 혹은 약간 안에서 들어오는 다운스윙 이거를 먼저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팔로스루를 곧게 뻗기 위해서는 몸에 충분한 회전이 있어줘야 돼요 자, 내가 아무리 클럽을 옆에서 궤도 맞추면서 잘 끌고 들어와도 몸에 회전이 없다면 이 클럽은 가다가 이렇게 막혀버리겠죠 아무리 내가 여기서 뻗어내고자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막힌 상태에서는 지나치게 바깥쪽으로 뻗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가 급격하게 릴리스가 되면서 약간의 훅성볼이 나오기 굉장히 쉬운 팔로스를만들어줘요 아무리 팔로스루가 길게 잘 뻗어진다고 라 해도 일단은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 혹은 뭐 공은 조금 휘어질 수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이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팔로스루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의 치키닝이 나오거나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심하게 감기는 공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클럽을 보내주는 팔로스루 동작을 할 때는 자, 백스윙 갔다가 궤도를 타게 만들고, 자, 그 상태에서 몸이 충분한 회전을 해주면서 어깨가 막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허리와 어깨가 같이 충분한 회전을 해주면서 지나가야지 지금, 것,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곧게 뻗은 팔로스루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곧게 뻗은 팔로스루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바로 로테이션, 릴리스, 타이밍이 아니라 이 릴리스 동작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 앞에서 손목의 스냅으로 짧게 가져가 준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팔이 급격하게 굽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전을 잘해도 클럽을 낚아채버리면 지금처럼 스키닝 동작이 나오기 쉽거나 혹은 급격한 인투인궤도를 만들게 돼서 팔로스루의 방향이 타깃 쪽이나 혹은 흔히 들 말씀하시는 한시 방향, 인아웃스윙 계도가 아닌 손목으로 너무 스텝으로 낚아 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곧게 뻗어져도 옆쪽을 향해서 곧게 뻗어지는 이런 훅성불이 나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로테이션은 큰 구간에서 잘게 나눠서 한 번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손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팔 전체가 길게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나와줘야지 자 궤도를 탄 클럽에 몸의 회전과 긴 로테이션이 나와준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수월하게 아주 곱게 뻗으면서 길게 가는 팔로스루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전부 다 쉬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도 몸의 회전, 허리와 어깨가 같이 넘어가는 무조건 잡아준다고 좋은 건 아니고 같이 부드럽게 크게 돌아갈 수 있는 회전을 만들어주시고 클럽은 세워진 상태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셋업 때 샤프트 기울기를 최대한 맞춰서, 맞춰서 들어오는 자세와 끝까지 길게 돌려주는 로테이션, 짧은 순간에 한 번에 스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길게 들어가는 로테이션만 만들어 주신다면 팔로스를 훨씬 더 쉽고 길게 뻗어내는 그런 긴 팔로스를 만드시면서 스윙 아크가 훨씬 더 커지게 되면서 내가 특히 많은 힘을 주지 않아도 쉽게 거리를 늘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